응? 음? 음? a 응? 아? 음? A 플러스 델타 X 응? 여기에서 응? 여긴 델 A 플러스 델타 X 응? 그서 A 플러스 응. 이따 니트니. A. A. A. A. A. A. A. A. A. A. A. A. A. A. A. A. A. 이 A. 에 A. A. A. A. A. A. A.